안녕하세요 한국천민 한천입니다 오늘은 이 바나나를 먹을 거예요 제가 먹을 건 아니고요 저희 애완견 두부와 만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 화면 보시고 보세요 야 이거 먹을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하나 먹으면 너무 많으니까 어반 개씩 먹을 거예요 알겠죠? 저기요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거 먹을 거예요. 준비하세요. 먹을 준비하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까줄게 두부에안 먹을래? 어? 먹기 싫어? 먹기 싫어? 만두? 만두 먹어 그럼 두부가 안 먹는데 맛있어? 너는 하나 다 먹으면 돼지 되니까 밥만 먹어 언니가 안먹는면니까 쟤는 왜 이렇게 편식이 심한지 모르겠어 어. 잠깐만 조금씩 먹어 자다 먹어 다 먹어 다 핥아먹어 야 이것도 먹어야지 여기 안에 여기 여기 이거 먹어 이거 하나 남았잖아 한 조각 한 조각 남았다고 아 그래요? 안 먹어요? 알겠어 <웃음> 장난이었어 자 그러면은 자 일로 오세요 자 나와 만두야 나와 일로 오세요 들로오세요어오세요이 음, 로아. 로아. 로아. 너 가든다. 안 오면. 그래. 여기 났던 간식을 하나. 어, 잠깐만요. 또왜 이렇게 먹을 걸 밝히니? 자, 이걸 줄 거예요. 너는 바나나를 왜안 먹는 거니? 아, 아, 내 손, 내 손. 손까지 먹지 마. 잠깐만. 하나씩 하나씩 먹어 그래도. 그렇지. 아니, 이게 그렇게 맛있나? 아니야, 너 차례 아니잖아. 누구? 그렇지. 자, 만두 도 아, 아, 아. 손은 먹으면 안 되잖아. 이거 먹는 거야? 아, 야. 내 손톱 먹고싶어? 어? 응? <웃음> 두부 두부 그렇지 만두 맛있게 먹으세요 아이 맛있어 자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 두부언니꺼 두부 언니 나와 아. 두부꺼 잘했어 끝! 없어요 만두야 만두야 넌 많이 먹었지? 바나나도 먹고 간식도 먹고 너는 바나나 안 먹고 간식만 먹고 그랬어? 간식이 맛있어? 바나나 맛없어? 너는 바나나도 맛있고 간식도 맛있어? 다 맛있어? 어 이거 돼지야 돼지 응? 그랬어? 자 이것은 제 발입니다 오늘은 바나나 먹방!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 안녕! 쇽.